할 거면 나도 초보임. 전고로 친구 빌려서 해봤는데. 응. 음. 계정 빌려서 해봤어? 도끼로만 자신 있어, 내가 뭐. <웃음> 도끼런부터 시작하는 거야. 파산되면은 그냥 칼도 봐야 돼, 느낌은. 아 개어접이네. 귀국상황 겠어무섭구니이 그.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탈코만이 너무 재밌다. 이 팀이 착하다는 걸 깨달았어. 있다 요정 To 아, b 안했어 n e s t to w a 인생 떡상이지. 개띠할 오호 맛있맛있맛있맛있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여러분들 인생은 떡상이에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별거 없어요. 잘하면 돼요.